마인크래프트 세계에 존재하는 구조물 중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삼림 대저택이죠. 마치 플레이어가 섬세하게 지어놓은 야생집처럼 생겼습니다. 이곳 삼림 대저택이 희귀한 이유는 먼저 어두운 숲 생물 군계에서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숲 생물 군계라고 해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확률을 통해서 생성되는 구조물이죠. 원래 이 대저택은 부자 주민의 집이었지만 우민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반란군의 나와바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저택을 발견하게 됐을 때 탐험을 결심했다면 무장부터 하는 게 좋은데요. 복귀로 사람의 머리를 노리는 변형자들이 대저택 곳곳에서 숨어 있으며 만약 소환사라도 보게 된다면 백스들로 인해서 가험문커녕 붉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물리치고 대저택 곳곳을 탐색하다 보면 흑요석을 보관하는 방에서 다이아몬드 블럭을 찾기도 하고 용암을 보관하는 방에서 용암을 파헤치다 보면 다이아몬드 블럭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저택 곳곳에는 우민들이 아이템을 보관하는 상자들도 있는데요 흔히 볼수 있는 이름표나 식자재 인첸트 사과나 다이아몬드 갑옷 음반과 같은 희귀 물품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상들을 볼때 대저택을 왜 보기 어려운 것인지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